자. 야. 강아지들 난리네요강아지 아, 귀여워. 어? 왜요? 간다! 갑니다! 갑니다! 허! 자, 베타로 출발. 아, 짐벌 있으면 참 좋을 건데. 아, 아쉽다. 어쩔 수 없어요. 아니, 아니, 어쩔 수 없어. 괜찮아요. 어디서 왔는데, 어, 만팔이고 짬바이 고장 장대째 안쓰래. 어, 그, 그 장어는 어디서 온 건데? 해물이가 이거 신어던데. 어? 해물이가 이거 신어던데. 아이고. 자, 여러분 배 탔습니다. 자, 저희 아버지가 운전할 겁니다. 자, 아버지가 운전할 거예요. 자. 저희 할아버지 나오고요하고아 괜찮아요 자. 우우 오. 요아 우리 아빠 카레도 요~ 자. 할아버지 뭔가 들고 있죠? 어어 내다 다뭐 발견했다. 뭐 발견했다. 뭐 발견했다. 뭘까? 뭘까? 뭘까? 오오 <웃음> 자 뭔가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불표다 어, 자. 자 이제 끌어올릴 건데 이제 끌어올린다 뭔가를 자뭐 생중계? 나 지금 자오자자자자 아 언니 오프라 그런다고요? 그러면 안, 좋은 점은 해를 많이 먹었다는 점이고 계라이 새삼을 많 먹을 다는 점이고 그 외에는 좋은 없어요 <웃음> 제가 해산물 좋아하는 이유가 이유라니까 <웃음> 섬에서 살아가지고 아, 정환선 쌤님 안녕하세요. 자, 자, 어, 요 자, 오, 대박. 나 저쪽 가서 봐 오! 자 지금 현재 잡은거 어고동도 어, 그 있다 와 대박 고동도고 여기서 걸어 자 여러분 갑자기 많이 뭐가 잡혀요 어. 뭐가 없어져? 채팅이 어. 없어져? 어. 와 이거 오 대박사건 여러분이 지금 자꾸 졸업할 땐 보았다 국물에서 먹가잡낫다 이거 어떡하네 이거 대박 고등도자 비우지 무슨 일이야? 오징어 오징어 갑오징어 오 <웃음> 아빠 아빠 참고로 나왔어 이제 여섯 시내고양이 옛날에 갑오징어 다 <웃음> 대박 아 이거 어떻게 다 편집하네 이거 헷갈네 이거 아 이거 난갔스네난가오 난가스. 잡았다 여러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할아버지 이거 조인 놔두면 돼요? 이거봐 이거 손으로 아까 전에 떨어진 거 잡았다 지포라니 자가보지마 할아버지하고 계세요 얘는. 고개도 있다 짜잔 짜잔 아 보이지라고 초점이 없다 잡아. 자고 안다친다? 어 안다친다 조심해야 된다. 조심. 그, 네. 가로한테 다리 째 다리 째기 네. 양말 벗고. 뒤에 다, 다, 다, 다. 아, 네. 이게 어 어, 뭐, 뭐, 다 아. 어요 <웃음> 물이 아까전네그 물고기 보여줬잖아요 거기 빠질 뻔했어, 내가. <웃음> 다이 바닷가 아니야, 상 네. 그 아까 물고기 네가 보여드렸잖아요. 거기 네가 <웃음> 겨졌어 아 할머니 할아버지,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게 저 많이 아끼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빠가 찾지고 또 제가 손녀딸 큰 손녀딸해가지고 <웃음> 그때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오빠랑 저는 무조건 시즌 가면 뭐 챙겨줄 거라고.